야야야. 아이고. <웃음> 시작부터 꼭기가 너무 잘 되는데요? 꼬기가니가 <웃음> 아무리 오빠를 좋아해도 오빠는 품절남이야. 엄마. 품절레절레. <웃음> 또 중요한 뽑기에 앞서서 인질이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좀 어리둥절해 보이지? 야, 무슨 일이 있는거죠? 멈춰! 드디어 패스 다이앤 나왔습니다. 다이앤만 패스티벌이 없었는데 드디어 나왔다. 다이앤 좋을 것 같나요? 하셨는데 전 어제 써봤잖아요. 테스트 빌드로 써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뽑아야 됩니다. 이거. 이 친구는요. 개성이 일단 중요합니다. 자기가 한대 맞을 때마다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거기다가 맞을 때마다 그 깎인 피 있죠. 그 깎인 거를 누적캐노스니다 이게 뭐냐면 10만을 맞았다 치자 10만짜리 한대 맞았고 턴이 넘어갔어. 그러면 10만만큼 누적이 돼 있어요. 10만에서 20%인 2만 2만 데미지가 또 증가합니다. 50만이 누적돼 있어. 그러면 칠 때마다 10만의 데미지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추가로. 그다음에 자세취할때 아군 영웅들이 받는 피해 40% 감소가 있습니다. 자세취할 때는 자기만 감소가 아니라 아군 전체가 피해 감소가 있다. 이 개선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캐릭터는. 그렇게 해서 누적된 데미지가 쌓였어. 그래가지고 이크레이지러쉬로 치는 대기 딜이 장난입니다. 다른 적군에게 공격력 분쇄 피해 주는데 분쇄 피해랑 필사의 이지당또 추가 데미지가 있죠. 이게 필사의 개지까지 말았다가더센 거야. 여기다 필사기 네칼 인사기면 필카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 스킬이 제일 중요한 핵심 스킬이죠. 스피드 헤머 해머, 돌리면 해머를 돌리는데 도발입니다. 도발하는 동안 자기 생명 관련 능력 올라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필사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전체 필사기인데 다트 잡법입니다. 일단 방은 자세 같은 거 잡았을 때 쓰면은 자세 효과 한 개당 주는 피해 증가가 있습니다. 이게 필사기 풀 때는 한 기당 5 0입니다총1 5 0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마크랑 다투자고 아군들은 힐 해준다. 자, 들어갑니다. 이제 출발.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뽑기 스타트, 스타트. 일단 쳐 맞고요. 일단 처음에 한번 져 맞는 거는 이제 인지 상정이다니 한번 맞아주면서 오늘의 시작을 알린다. 진짜 사이좋게 지낼거에요, 마블이랑. 마블이랑 사이좋게 이끼리 잘 뽑아볼 예정입니다. 자, 마블아 부탁한다. 양양양양. 우리 얼늘 사이좋게 지르는거야 마블아. 아, 스피까지 빨리 해봐야지. 네번이나 실패했네, 지금. 세번 실패가. 세번 실패야? 어, 괜찮아요. 그럼, 아니, 마블이. 자, 네번 실패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번거는 우리 마블이 도장 한번 찍자. 자, 도장 한번 콱 찍으세요. 마블이 뭐에 도장 찍었는지 알겠지? 무슨 도장이었냐면, 어? 시공 뒤틀립니다. 시공 뒤틀립니다. 드디어 마블이가 힘을 씁니다. 마블이가 초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데. 뭐야, 또 렉이 있어? 이상한 뽑기만 하면 렉이 있네? 자, 제발 이제 이번 뽑기 렉이 없어야 될 텐데. 자, 렉이 아마 없을 거다. 렉이, 어때, 어때? 자, 계속 채맞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야, 이거 첫 번째 천장까지 안 나오면 우리 마블이한테 책임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자 조금 분위기가 <웃음> 마블아나아 도장 찍었다 나는 이 뽑기에서 생명을 이뤄도 괜찮습니다 라는 곳에 도장을 찍었다고 칭찬했어요야 우리 마블이 좋아 잘한다 자 우리 마블이가 지금 어디에 도장을 찍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 하나 나오고 있고요 브린힐드, 눈도 뭐 마블이가 첫 번째 천장 전까지 나름의 역할은 하지 않았나 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맞고나 뒹굴고 있고요. 천장 한두개 정도 가볼 텐데. 크로트, 쟈, 맞아. <웃음> 야, 우리의 우정이 해낼 줄 알았어. 이럴 때만 마블이 챙기냐고요? 아니? 죄송야 우리 마블이하고 친하게 지내지. 야, 오늘 듬직하네, 우리 마블이가. 할수 있잖아, 임마, 그래. 주작. 그래, 우리 마블이가도 주작을 한번 하네. 주작 잘하죠? 야, 오늘 막. 괜찮다. 야, 괜찮아 조금만 해도 돼. 뭐 그래 조금 만 만화를 많이 썼을 거 아니야 만화를. 자, 와, 강현준 님, 다이어트 2만 원 올리시면서 버프가 지금 7만 원 버프가 떠 있어요. 다이어트 나왔다. 옷값이 필요하겠구만. 이러면서,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옷다 산다. 어, 강현준 님이 옷다 사준 거야. 무슨 7만 원떠 있으니까 8만 원 옷값 완전히 다 내셨네 오늘. 버프를 하도 세게 주시니까 오늘 시작부터. 꼭기가 너무 잘 되는데요. 꼬기가. 우리 마블이가 많이 지쳤나보다, 그지? 오늘 마블이 소고기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오늘 소고기 사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야 되겠네. 지난번초콜릿 한번 넣어줬더만 씹지를 못하더라고, 애가. 이빨이 다부서져가지고 오늘은 안 맞고 이빨 잘 살아서 소고기 씹을 수있길 바라, 한게또 어쩌면 오늘 마블이 오늘 내 소고기 굽어가지고 지금 입에다가 갖다 넣어본데 자, 한번, 한번 제발. 지금 왠지 오늘, 오늘 왠지. 느낌이 아 이거 아무리 오빠를 좋아해도 오빠는 품절남이야 이마 품절레절레 멈춰 야 방금 뜨겠는데 이거 이거 뜬다 오늘 마블이가 오늘 힘좀 썼는데 계약서에 도장 하나 찍었거든 생명 담보 그렇지 체리엘리가 어 잘했다 야 마블아 이 정도 괜찮아요 하하하하하하 어... 자 600천장까지 만약에 어떤 특별한 수확이 없다 그럼 우리 마블이한테 잠깐 마블이와 대화를 조금 갖는 갖는 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장감이 좀 떨어지고 있어 자 600천장 아까 300천장에서 한번 떴어요 자 이번엔 또 나옵니다 여러분 보상확인 자크 다음 마블이 이 정도면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이일와보이지 아... 우리는 넷마블을 인질로 잡고 있다 야 우리 마블이 서봉희망으로 가자. 야 우리 마블이. 아이고, 우리... 아이고 우리 마블이 왜울어왜 울어, 왜 울어 우리요 마블이 누구야? 마블이 울지 말고 야 땀인가 땀인가. 야 오늘 우리 마블이 진짜 미쳤는데. 주작 <웃음> <시작> 난리 었네여러분이또 <나뉘었네. 웃음> 이렇게 이렇게 기쁘게 축하를 해주니까 내가 또 얼마나 기쁘겠어. 이거 아주 잘뜬 건가요? 그렇죠. 이거 잘뜬 겁니다. 이 정도면 진짜 잘뜬 겁니다. 저 천장까지 갈 때까지 주로 못본는 경우가 좀 많고요. 진짜 잘 뜨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 튕가내고요. 야, 야, 나 지금 어지러지네 지금. 그렇지. 와, 더 와. 야, 이 정도면 오늘 뭐 대박인데 이거? 저, 오,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이거요. 튕그고, 이번에 두개뜰 수도 있다. 두개뜰수 있다. 싹 가능하다. 내가 다이앤의 신기 기대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 기대온 마블이한테 선물로 줍니다. 마블이 기대온 들고 있으라. 두, 두, 명 나온다. 이래, 두, 야, 봐, 봤제? 봤제? 두 개째? 봤제? 봤제? 기대온은, 야, 너, 너 오빠 좋아하지 마라 그랬지? 오빠, 임마. 품절남이야. 품절래절레 <웃음> 네, 야, 어, 누구세요? 네, 아, 누구, 아, 저기 누구, 잠깐만. 야, 얼굴 들이대지 마. 도대체 얼굴 몇 개를 들이대는 거야, 자세가 계속해서 갑니다. 갑시다 쇼핑가아다저한 개? 한 개? 아뭐 관통마멜이가 누구니? 관통마멜 아 천장 다 돼가네 마지막이거든요 첫 번째 천장까지 어쨌든 비록 뽑기는 이 정도지만 천장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여왕 다이앤입니다 한 천장 더 갈게요 한 천장 더 갑니다 우리 마무리하고 다시 재계약하도록 할게요 생명을 잃어도 좋다 두장 찍으니까 긴장감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하더라 스키 빨간색 좋고요 색깔 자 이번엔 뜹니다 이 다이앤 등장하는 그 이펙트를 한 번도 못 봤어 아까 자이 타이밍에 강현주님이 많은 후원 더 올리면서 마블라좀 보여줘라 했습니다 자, 요거는쪼와미안오반 자, 저게 다이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긴 하지만 어? 하나 더 뜨네 자한번 맞아주고 있고요. 마블이랑 연인 같아요.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쳐맞고 있고요. 마블이 좀 지쳤나? 야씨 마우스 빠뜨게다 됐네. 펠린 다 있네. 어? 슬슬 이제 기분 좀안 좋아지고 있다 마블아.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야 이번에 로스트베인 들고 나오고 마시나 최대 단계인데. 카운터 접수가 좋아요. 한쌍 들어가면서 한 개가 마시나 최대 단계고 했는데한 개가. 다, 아하, 좀 크기가 좀 작, 우리 다이에 나오는 좀 사이즈. 저 어, 뒤에 색깔 좋고요 이거 한번 뜨나, 오늘? 신가네고요또 뜨네? 저! 어... 와, 아까보단 크네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보다 크다니. 어, 마블이 우리 웃고 즐기는 사이에 지금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지? 자, 요렇게 첫 번째 천장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번 보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여기서 아름다운 장면을 봤는데, 그죠? 착! 내고는 우리 마블이한테 첫 번째 대화를 한번 할 때가 된것 같은데 마블이 좀 지쳐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이팅 하는 의미에서 만화를 한번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지난 척 해라, 지난 척 해라, 어, 그렇지, 지난 척, 와, 야, 마무리, 야, 형한테 딱, 끄 동무 딱 하고, 지난 어, 척 해라. 자, 스킵. 구수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고? 일단 600까지 한번, 아, 체리엘, 나쁘지 않았어. 어, 나쁘지는 않았어요. 600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 와. 오, 에스카노님 잠깐만. 자, 우리 에스카이님 나오고 있습니다. 형님 들어오신다, 얘들아. 인사 준비해라. 자, 정상적으로 못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이야 강현준 님이 또 타이밍이 정확합니다. 2만원 후원으로. 와, 세개세개 떴다, 여러세력 3개! 이게 버프가 또몇기분다고 자, 첫 번째 거. 차크닥. 아. 자, 두 번째. 파크닥. 아, 다이. 아, 요렇게. 자, 600 천장까지 우리 마블이 만약에 다이앤을 못 띄운다면 마블이 정말 열심히 해줬지만 다이앤 못 띄운다면 화이팅 한번 크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번쩍 나는 화이팅을 한번 하는 게 맞지 않나 자 코인 마멜 오늘 자꾸 띄우는데 이거는 좀 필요가 없다 600 천장 가고 있습니다 자 확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정 보상 확인 자 대화를 약간만 하고 올게요 여러분. 잠깐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 잠을 자고 있는 관계로 그 사이에 제가 마블이가 서버가 잠깐 잠자는 사이에 다 뽑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하다. 마블이 아, 없으니까 더안 되네. 아이고, 안 되겠다. 야, 우리 마블이 잠 깨워야 되겠다. 잘 때, 야, 야, 야, 안 되겠다. 마블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야, 야, 잘 때가 아니야. 잘 때가 아니야. 오? 내가 잠들었었나? 어, 언니 잠들었어 잠깐 자고 있었거든? 아, 아. 아싸 아싸. 혼자 뭐 하세요? <웃음> 혼자라뇨? 자. 마블이 좀 자다 일어나서. 마블이 진짜 화났나봐. 목줄라도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마블이한테 제가, 제가 당하고 있어요.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마블한테. 이 자식이 진짜. 어, 뚫었어요. 뚫었어요. 뚫었어. 마블이 화풀렸다. 와! 우와. 우와. 이거구나. 와! 이거구나. 이 팩트구나. 어, 겁나 방금 눈을 못했어. 눈은 너무 예뻐. 저 겁나 예뻐. Yeah. 와씨 겁나 예뻐 와자 yeah. 우리 마부리가 해냈어요 야 마부리 와. 야 마부리한테 목한번 쫄려주고 그래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그지 무조건 마부리가 꼭 맞는다는 법칙을 깨야 되겠어 마부리한테 나도 좀 맞으면서 야 우리 마부리가 조 어, 피곤해 보이긴 하는데 야 이거 이거 이거 어. 가능성 있습니다. 어, 복기 검사 잘된 거거든. 마블로 마지막까지 힘내자, 마 자세는 긴장 풀렸지 지금, 마자 마지막까지 한번 마블이 부탁할게. 마블이 그렇지. 와, 야, 오늘 마블이 형이랑 너무 우정식 보이나. 알겠어 후세아, 마지막까지 힘내 볼게. 이러면서 마지막에 에스카이님 소환해 뿌는데? 빛 마블인데, 빛 마블? 마블. 넌 그저 빛이다 오늘 진짜. 평상적으로 못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여기서 다이인이 나오게 된다는데. 자, 프로 미리 축하해주셔도 돼요. 축하, 축하 꽂아라. 미리, 미리 축하 꽂아도 된다. 자, 드디어! 와우! 와, 깜짝이야. 요거는 요렇게 필살기 5랩으로 마치게. 대비 내주는 뭐 초대박이죠, 오늘 보기 자, 그다 보고 싶었어. 추어기 말하고 싶지만. 초라